각성상태에서 활성화되는 교감신경계가 더욱 흥분하면서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온몸에 있는 혈관들이 순수한다. 이 과정에서 혈관벽이 손상되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위험이 높아진다. 수면구호흡증이 극사로 이어질 수도 있는 일유다 혈관수축이 일어나면 혈압이 상승하면서 고혈압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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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증 굉장히 심각한 질병입니다 심장, 혈관, 뇌분계가 비 거기다 뇌까지 뭐 이, 이거 병 걸린 사람은 이제 평생 나는 이제 자유로운 식상으로 끝났다 자유로운 삶 끝났다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근데 이게 다 자는 동안에 이런 산소 부족의 문제 그리고 잠의 부조화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인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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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보약이 되는 잠인가면 이하 독이 되는 잠 독약이 되는 잠 지금까지 말한 이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잠을 자는 사람은 독약을 매일 먹는 거나 똑같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같은 그런 심각한 질환들이 막 생기는 거죠 독약을 많이 마시냐 조금 마시냐는 어, 수면보호흡증이 길게 나오느냐 좁게 나오냐 자주 나오냐 적게 나옵니다. 그 차이겠죠. 그래서 독약을 먹는 참. 그래서 저희 이제 연구소에 오는 고객들을 보면 잠자는 게 두렵다는 고객들이 많습니다. 불안하다. 자다가 무슨 일이 생길 것 같다. 또는 잠을 자고 일어나면 더 피곤하다. 정말 환장할 일입니피곤해서 잤는데 아침에 더 머리가 깨질 것 같고 정신을 못 차린다. 그래서. 겨우 막 커피를 마시고 막 억지로 해서 겨우겨우 근근히 살아라는 게 그게 정상은 아니죠. 이게 자는 동안에 독약을 퍼 마셔서 그러고 응? 따로 마신 건 아닌데 숨을 못 쉬어서 그러는데 <웃음> 상황이 그렇단 거죠. 그게 바로 이유가 뭐냐면 숨을 못 쉬어서 미토콘드리아가 제대로 활, 얘가 에너지를 못 만들어내서 세포 활성도가 떨어졌기 때문에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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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이런 부조화로 인해서 호흡과 수면의 문제로 인해서 다 같이 그런 문제들이 다 발생하는 겁니다